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 어요. 빨리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면 같이 소풍 가요. 봄이 오면 같이 소풍 가요 좋아요 제가 김밥 준비할게요 좋아요 제가 김밥 준비할게요 빨리 빨리 따뜻하다 따뜻하다 소 풍 소풍 조, 아, 요. 좋아요 좋아요